여러분들이 이천풍 지풍, 인풍, 방풍법이다 그죠 지금 이거 배우잖아 그제 인풍은 우리가 좀 빼놔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풍운 주기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이 어떤 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 만들어진다 이까지는 다 했다 그죠 그거 하면 뭐해? 아 누구 말 때나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것까지만 하면 뭐할 거냔 말이야 그거 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맞나요? 아 병원에 가면 아프다 하면 뭐하 그걸 고치 줘야지 내가 배고픈데 내가 배고픈데 배고프다 하면 말겠네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야지그죠 누가 앉았으면 이렇게 갖다 줄수 있는 그거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의 유형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다섯 가지를 했지 다섯 가지를 했잖아 또 적어야 되나 자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것은 우리는 업장 이라고 했다 그죠 자 업장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네번째는 뭘까 궁금해서 온 사람들 궁금해서 그럼 다섯번째는 뭘까 뭐가 선택 결정을 못해서 그렇다 그죠 이 선택과 결정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상담하러 온다는 그 자체는 이 다섯 가지 유형에서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다 자 누구말따나 풍수 한 대사니까 풍 하나니까 어떻게 바람이 어떻고 뭐 삿바람 갈바람 뭐 태풍 이런게 문제가 아이들 풍이 인간의 뭐 바람이 부는거예요 당연히 자연의 일치인데 그게 무슨 풍을 따지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풍하게 되면 어떡 하? 머리에 풍 오면 어떻게 되노 중풍, 중풍. 이 배에 그 뭐가 풍이 오면 통풍, 통풍. 그럼 안에 내장에 풍이 오면 어떻게 해? 내장풍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되노? 바람풍. 그러면 바람풍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풍을 어떤 종류인지 다 찾았잖아 그죠? 지금까지 우리 풍을 배워 갖고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 어떤 어, 형태로 어떤 세기로 지금 완전히 다배한 거야 이? 그러면 우리는 풍의 종류도 다 했지 그지 자 위에 거두개 있을 때 밑에 거두개 있을 때 이렇게 다 했잖아 그지 그럼 세 개가 다 했을 때 그것이 또그 설명해야 되나 넘어가서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풍, 인풍 전풍 인풍, 지풍, 인풍이 동시에 세계가 찾아오는데 여러 찾아올 때도 있지만 은 그냥 단순하게 세계의 풍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운이 안 좋아서 엉망진창 되는 때가 있다. 이것을 뭐랬나? 그것이 삼재라 했잖아. 그렇지? 삼재, 삼재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나? 요렇게 서나? 맞나? 네, 네. 그럼 여기 뭐 어때 이렇게 지금 을까세세 가지, 세 가지 바람. <웃음> 자, <웃음> 세 가지인데, 어떤 게, 여기 풍이라, 바람, 바람이 가는 속도 아이가, 바람이 온데, 우리는 불이. 자, 우리 집에, 집에 불붙터으면 어떡해? 막 날아가 뿜으면 어떻게 되겠노? 우리 집 끝이 되겠지. 누구말 사람의 옷자락이 확타뿌면 어떻게 되겠노? 옷자락이 타뿌면 인피이다. 알지 못하는 게확 몰아치면 어떻게? 집이되이거 집이 타면 어떻게 되겠노? 맞아요. 집이 막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하지 나가고 절대 망하는 것이고. 사람의 옷자락이 타뿌면 어떻게? 해? 좀 화상 다이 부가 변시되겠지 그렇게 바람 나는 거야. 이사람이억클이 갖고 인연풍이 막 몰아치는 거야. 그럼, 알지도 못하는 것이 막 쫓아와갖고, 흙터부 뭐, 어떡해. 귀신풍이잖아. 그세 가지 풍이란말이 에요. 그런데, 이 삼제는 언제 온댔나? 이 삼제는 언제 온댔어요? 아, 무조건 고비의식이 오나? 두, 평생 번, 세 번, 평생 응. 자. 삼재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인데 이것이 동시에 찾아오는 거. 일단 우리는 인생에서는 세 번의 고비의 시기에, 그제? 세 번의 고비의 시기에 우리는 이런 중에서 삼재가, 제가, 그제? 이런 삼재가 겹쳐졌을 때 이것이 우리는 이 삼풍이지, 육사님? 삼재가 아니고 삼풍이 세 가지 풍이 이렇게 몰아쳤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우리는 삼재라고 한다. 응? 이거다. 자 우리는 인생에서 삼재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평생 운이 아주 안 좋을 때, 해운이 고비의 시기일 때 우리는 삼재의 시기라고 했다. 그제. 3제의 시기를 갖고 무조건 3제 다 당해보면 그때 오면 사람도 다 죽을 수 없겠지 그런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 풍이 겹쳐져 왔을 때는 우리는 결정타를 맞게 된다는 거다 결정타 응? 음? 그러면 우리는 풍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응? 음? 그래 6가지예요 자 그러면 1단계 우리가 세 가지 2단계 세 가지다 그지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뭘까 자 1단계는 우리는 인연법으로 오게 되는 거 어? 인연법에 그렇게 운명적으로 인연법에 의해서 마주치는 이런 풍이고 하나는 어떻게 사람풍이라 했다 그지 하나는 인연풍이고 하나는 사람풍이야.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운행이다. <웃음> 그러면 여기서는 전풍, 지풍, 자, 인풍이 이렇게 왔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는 천연풍이라 했다. 그죠 이것을 지액풍이라고 했고, 이것을 인현풍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운명적으로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는 찾아오는 기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중에 뭐 유튜브에서 수지 인연법에 좀 들어봐라. 잉? 그게 뭐 강좌 열심히 하는데 세부적으로 푸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은 그게 다이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천부경 육경에 우리 앱이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 안에 보면은 인연법 다 풀어놨어. 풀났다고요? 네, 다운로드 하는거야 자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으로 인연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궁지에 몰렸을 때 이것이 우리는 2단계 우리는 풍이다 사람풍이다 이말이 사람풍 그렇게 운명적으로 오는 인연풍이 있는가 하면 사람 인연으로 오는 이런 풍들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자, 우리 지금, 옛날에 우리가 내려오는 사주팔자가, 무엇 뭐 때문에 했냐면, 참다 나쁜 것만 설명해놨어. 에이, 너지, 우리 빨리 죽는다, 어느 정도는 뭐, 뭐, 식 하살이 당연한데, 너가 망한다, 캐라놓고. 그럼 안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게 답이 없다, 이 말이야. 무슨 사주, 뭐 있나? 그지? 사주에 뭐 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방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천, 정풍 지풍, 인풍, 방풍법을 배워놔놓고 방풍하는 것이 하나도 모른다 하면 여러분들은 좀 창피하겠죠. 방풍한다 갖고 무조건 뭐 푸저 갖다주고 무조건 그대씌지고 이해할 예, 건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우리는 이때까지 기초적인 것을 배웠으면 최종적으로 이거 하는 방법이라도 나는 실질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는가 흘러가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나? 되겠나. 음, 이것이 어. 나중에 이 천부경, 육기경이 꽃이다. 꽃. 그래서 지금 여기 스타트를 한 거다. 잉? 그것이 정말로 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연습한다고 해서 오라니까 오갖고 밤샘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안 따라가는 거막 따라가려고 뭐 열심히 노력만 해보고 지금그 단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아요. 우리는 이, 여기서 좀싹 끼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천북인육 등에 저 앱을 발한 거는 내가 이제 교육일 교육에서는 거의 응?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 해줄 날이 별로 없다. 응? 음, 해줄 날도 별로 없을뿐더러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막 몰아치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써갖고. 응? 누구말따한 1시부터 쉬아갖고 뭐 저는 6시 7시까지 쉬아놓고 이런거 이 뭐한다 이말이 체력이 달려으면 뭐한다 이제 내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동영상도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이렇게 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풍이란 것을 알았다 하면 어떤 풍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지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 누구말따나 이것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말따나 성명 앞에 오고 수리 사주배 하나 놓고 내 육경에 간판 달라요 어겨서좀 하지 말아야겠다 응? 간판 생각해서 하지 말아니겠 육경에 반복하는 것도 모르고 육경에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제 그런데 이뭐 뭐, 그것 좀 했다 해갖고 간판만 달라고 그래갖고 뭐 사기 침물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내가 딱 애초에 딱 거절했다 그게 어째서 울산에서 벌어졌다 그래갖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응? 잘이 입혀 갖고 오라 이 말이야 이거는 나중에 나의 자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엄청난 자산이야 나중에 가봐 육경의 간판 한 개가 그 간판값이 나중에 얼마나 부가가치를 높일지 모른다 이거야 뭐, 여러분 그냥 대충 놀기 삼아 공부해 갖고 알기 사만 공부한 면그 간판 못 붙이는 얘기 육경의 간판을 함부로 붙일 수 있겠나 그죠. 천북에 육경의그 간판이 그 있잖아 거기 집을 해 갖고 딱적신이 그게 안한데이말이에 우리 하는 데는 그걸. 그거... 그럼 내가 하고 싶다 해갖고, 뭐, 방풍하는 것도 모르고, 천북일도 모르는데, 무슨 육경이 간파이고, 그치? 그건 좀 좁아지는 지나이가 아마. 맨날 하는 짓이 그랬다 아마. 나 부처님도, 부처님 생일도 모르면서, 뭐, 씨, 절한다고 간판 달아놓고 이래갖고, 으기는 소리 아이가, 그거? 에?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어? 그 전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렇게 손님 가는 사람 다시 공부를 했 아, 그거는 술이 사주하는 사람이고, 이제 육경이랑 다르다는 거다. 육경회 학교는 이거는 사주 이런 거 배우고 성명을 배우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상담하는 사람이고 육경회는 그게 아니다이 말이야 육경는 행사 전문가요 음. 그렇게 예를 들게 되면 육경회라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 꽃이다 천부경의 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준사도 있겠지만 포교사도 생기고 이기게막 생기겠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풍을 하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봐 야그 안에 전부 다, 다 밝혀놨다 이 말이야 앞으로 간다 이 말이야 많은 것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정신을 안 차리면 이제 상담이나 하고 말고 음, 어쩌겠노 너무 사기치는 걸 내가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정신을 처음부터 사기 안치지 하다 부르거지아니씨말이자좌지안 <웃음> 그래 사기치나 시래 사기치나 <웃음> 똑같이 아, 처음에 잘하면 많어, 씨, 가다가 사기치는 거. 우리는 그렇지 말자는 거다. 그래서, 수리사주를 배운 거하고, 천북의 육경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육경회 간판을 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달 수도 있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정신적으로 거쳐갖고 하지만은, 나중에 육경회는 육경회, 이 총본부에서 모든 것을 간장하게 될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시프시프한 이런 이런 그하고는 차원이 다른다 이 말이에요. 그 육경에는 어마어마한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가 있을 거다 이말이에 엄청난 여러분들이부이 사람들이 이제 손 사기치 갖고 돈 갖고 가라고 뭐 그런 집단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웃음> 그런 세계가 된다. <웃음> 그래갖고 어이? 종교가 뭐 사기 사업하는 거뭐 사기꾼 집단 비슷다 그래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 회사에서 받았던 수익들이 전부 다 육경회로 가게 돼 있어요. 육경회는 여러분들이 개인 소유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라. 육경회는 개인 소유라는 개념은 없다. 단지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 수익이 많이 올라간 것은 그거는 자기 뭐또 잘못 자산에 도움이 되겠지. 그렇지만은 그런 개인 개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나 갔다가 육경회 간판 붙이고 그렇게 그런 걸 우린 지금부터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철저한 육경대학을 거쳐서 정말로 심신이 돈독한 사람인데 그 허가증을 주는 거야 뭐든지 알겠지 그거는 개인들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육경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지가 뭐 육경에 한다고 해서 서리 봐봐라 아, 지금, 뭐, 뭐, 부처님 오신 날도 모르고, 부처님 생일도 모르면서, 내가 뭐, 저리를 하고, 머리 빡빡 깎고 뭐, 저리 갖다 붙이놓으면 되겠나? 요새 봐봐라, 이거얘 가까워서 들리는데 4월 초파일 날, 그거 한다고, 이거 하나도 안뜬데 거짓말이니까 못 듣는 게나못 들잖아. 작년만 해도, 지금쯤은, 엄마나 폭발적으로 했겠노. 막 날로 오는 게 처음 다, 막 연등꽃만 왔다. 거데 쑥, 거짓말이 살아나니까 요새 하나도 안 보내잖아. 내일 모레 사, 4월 초파일. 때. 그지박님한테안내지우리한테어뭐 뭐 그쯤은 오겠지 <웃음> <웃음> 그래서 생각해봐봐 <웃음> 아이 생각해봐라 <웃음> 부처님 생일도 아닌데 어우씨 부처님 생일이라고 돈 나라고 든든 단다고 돈 나라고 이거는 완전히 너무 개판 아이가 아무리 정교지만은 그거는 말다니야 그럼 고치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말로 생일날 찾아갖고 생일을 그 잔치를 하든지 그제 그런 거잖아.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러지만, 내가 그래서 어제, 어저께 당장 어떻게, 해? 지 육경에 간파부터는은육경 담으면 많은데, 지금. 아무것도 모른데 그것도 사기치는건아니가 그제? 그걸 사기치는 건 정조다, 이 말이야. <웃음> 아, 지금 그것도 아닌데. 이것도 육경 대학에 정식적으로 해갖고, 이거 자기가 누구말따라 포기하고 사찰을 찔수 있는, 그 수리론을 칠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는 건데, 요, 뭐, 술이 사주고, 낚지 찌그리, 막, 그거, 몇달피어돼갖고 내가 그거 가, <놀람> 솔직히 말해서, 이 천풍지풍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 자격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제? 그래서, 뭐, 이까다알 필요는 없겠지만, 은 우리는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런 방풍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도로 자기가 실천은 못하더라도 하는 방법은 알고 설명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또 어떻게 가서 오갖고 물으면, 지금은 저기 앱이 무상으로 공개 다기 때문에 여러분인데 그냥 막 물어올 지도 있어요. 막지지 해서 하면. 그러면 그 답변도 못하면 그거뭐 나는 또 모른 채할 수도 없고, 나 모른다 이럴, 그건 양반인데 나는 모른다 하지도 않아. 그러면 또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쵸. 그렇죠? 막, 분명히 그럴 거야, 잉? <웃음> 그래서, 지금도 벌써부터 이 잔머리만 서는 거야, 우리 수지가, 우리 삽 수리 사주 가르쳐 줬지. 그, 역경에 그거 가르쳐 준거 아니잖아. 그쵸? 그리고, 사, 그렇게, 이 역학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 정도다. 그래서 내가 어저께 노 하고 말했지만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알아야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면 안